휴대폰을 꼽아서 테더링 하실 적에 이 휴대폰 충전기 잭을 꼽으시면 되겠죠. 휴대폰 충전하실 적에 이 휴대폰 잭을 휴대폰에 꼽으시면 되니다 휴대폰 충전기입니다. 그래서 휴대폰으로 테더링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요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LT 라우터를 개통하셨을 때는 이 기기를 같이 보내드리는데 다음에 개통하셔서 이 안테나를 아랫부분을 향하게 꽂아 줬습니다. 넣으시고, 적정 아답터가 또 딸립니다. 그때는 LTE 라우터 아답터를 이거 빼시고 빼시고, 어, LTE 라우터 아답터를 꼽으시고, 이 뒤에 전원 부위가 있습니다. 이 파워 단자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얘는 이 카메라에서 나온, 카메라에서 나온 랜선을 이렇게 꼽으시면 되겠습니다.